안녕하세요 건강하게 노래하자 보컬살롱 백호입니다 오늘부터 보컬 트레이닝 컨텐츠를 새롭게 시작을 하는데요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르는 모음과 자음의 비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고음을 잘 내는 방법이나 후두 위치를 잘 고정시키는 방법 등등 다양하게 연관이 있으니까 한번 봐주세요 오늘도 역시 제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소리는 사실 사운드와 노이즈가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건데요 지금 말하고 있는 저도 사운드와 노이즈를 함께 만들고 어 있답니다 어? 노이즈는 그냥 소음 아니야? 마치 층간소음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텐데요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음과 모음 중에서 모음이 바로 이 사운드에 해당이 되는데요 사운드의 특징은 아야 어야 우유 우유 우이 아야 어야 우유 우유 이런 식으로 음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게 바로 사운드랍니다. 파동이 일정한 주기나 주기의 방향성을 가질 때 이를 소리라고 합니다. 그럼 나머지 자음은 당연히 노이즈에 해당하겠죠? 노이즈의 특징은 사운드와는 다르게 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파동이 주기가 일정하지 않거나 특정한 방향성이 없을 때 이를 소음이라고 합니다. 일상적으로 소리라는 단어를 사용을 할 때는 치치치 이렇게 음이 발생하지 않는 노이즈도 그냥 귀로 듣는 소리는 전부 소리 정도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노이즈라는 단어는 내 귀에 거슬리는 소리 듣기 싫은 소리 정도로 사용을 하고 있죠. 하지만 음향에서는 소리는 곧 진동 웨이브를 의미하고요. 그 소리는 사운드와 노이즈가 합쳐진 것을 말합니다. 저희가 말을 할때 자음과 모음을 같이 섞어서 말을 하죠. 그 말은 즉슨 저희가 말을 하면서도 사운드와 노이즈를 동시에 만들어내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자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먼저 자음입니다. 자음은 호흡이 밖으로 나올 때 혀나 치아 그리고 입술 등의 방해를 받으면서 만들어지는데요. 예를 들어 기억 같은 경우는 혀의 뒷부분과 입천장이 붙었다가 떨어질 때 이렇게 호흡이 나오는 걸 방해하면서 만들어지고요. 비읍 같은 경우는 윗입술과 아랫입술이 붙었다가 떨어질 때 이렇게 호흡이 나가는 걸 방해하면서 만들어집니다. 다른 자음들도 전부 마찬가지인데요. 하지만 이음 같은 경우는 아에 이렇게 호흡이 나가는 걸 방해하는 요소가 없기 때문에 자음보다는 모음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좀더 편하실 거예요. 자, 자음에 이어서 받침인데요. 자음 같은 경우는 호흡이 밖으로 나올 때 혀나 치아, 입술 등이 닿았다가 떨어질 때 만들어졌지만 받침 같은 경우는 반대로 떨어져 있다가 닿을 때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 기업 같은 경우는 혀의 뒷부분과 입천장이 떨어져 있다가 닿을 때악악악 악, 악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요 비읍 같은 경우는 아랫입술과 윗입술이 떨어져 있다가 닿을 때앞앞업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까지 자음과 받침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호흡이 나가는 걸 방해하면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음과 받침을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성문상압을 잘 만들어서 발성적으로 많은 이득을 가져갈 수도 있고 발음을 특이하게 발음해서 특색있는 톤을 만드는 것도 가능해요. 하지만 자음과 받침을 필요 이상으로 강하게 발음하는 경우에는 노래하는데 필요하지 않은 외부근의 개입이 굉장히 강해지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생목으로 노래를 한다 목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라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답니다 자 이번에는 모음입니다 모음 같은 경우는 성도 즉 성대와 입까지의 공간이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요 여기 모음 삼각도를 보시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혀의 위치가 앞뒤로 움직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모음이 우위이위우 바뀌게 되고요. 혀의 위치를 뒤로 보내주면서 위아래로 움직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모음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혀의 위치를 앞으로 보내주면서 위아래로 움직이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모음이 바뀌게 되죠. 어느 정도 발성 지식이 있으신 분이나 눈치가 빠르신 분이라면 벌써 눈치 채셨을 텐데요. 혀의 위치가 아래나 뒤쪽으로 갈수록 소리는 어두워지고 두꺼워지는 걸알수 있고요. 혀의 위치가 앞쪽이나 위쪽으로 향하게 될수록 소리는 얇아지고 밝아지는 걸알수 있죠. 그 이유는 성도, 즉 성대와 입까지의 공간의 모양, 즉 공명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목소리의 색깔을 만들기 위해서 발음 중에서 특히 모음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수 있죠 마지막으로 정말 다양한 보컬 트레이닝 방법이 존재하는데요 사람마다 필요한 훈련 방법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순서로 어떤 방법으로 보컬 트레이닝 영상을 올려야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올바른 정보가 유튜브에 올라와도 혼자 독학을 하다보면 잘못 이해해서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생기는데 그런 부분을 좀 최소로 하고 싶거든요 하지만 이제 용기를 가지고 다양한 훈련 방법이나 그리고 레슨 과정 등등 다양한 컨텐츠 재밌게 준비할 테니까 더 지켜봐 주세요 이상 이 컨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이상 건강하게 노래하자 보컬 살롱 백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